자,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Yes, see then, how that by works a man is justified. 어떻게 사람이 무엇, 어떤, 일, 어떤 일에 의해서 사람이 어렵게 되죠.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지금 행함, 행함을 웍이라고 표현했죠. 행함에 의해서 된다고 했습니다. 즉, 행함이 우리가 우리 구원을 줄 수는 없지만, 행함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죠. 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여기서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행함을 어떻게 썼죠? 읽어볼까요? 에르곤이라고 썼죠? 에르곤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예 여기서는 피스테오스라고 있죠 예, 격변화를 했습니다. 이것만 읽어볼까요? 엑스 에르곤 시작! 엑스 에르곤 엑피스테오스 엑피스테오스 엑피스테오스 자 다시 한번 시작 엑피스테오스 여러분이 이제 많이 보시다 보니까 카이는 카이 하면 그리고란걸 아실 거예요 다음에 우근 오미크론하고 입실론이 오면 우발음이 되죠 우근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믿음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자, 모논하면 언론 믿음 혼자뿐만이 아니라, 자, 안트로포스인지 아시겠죠? 사람이죠?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돼요? 디카우, 스 디카우타이, 어떻게 디카우타이가 되죠? 디카이오스가 의로운이란 뜻이죠? 자, 디카이오스가 의로운이란 뜻인데, 어떻게 의롭게 되냐면, 뭘로요? 엑스 에르곤. 자,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X 에러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믿음으로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물게 된다는 거죠.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 행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그 야고보라는 것이 영어로 제임스죠. 자 여기 그대로 읽어볼까요? 이게 이오타니까 이아죠. 야 코프죠. 야코프 야코브 야자읽어 야코브. 야코브. 야코브. 야코브. 야코브. 야코브. 야코브 야코브 야코브 영어로 제임스고 스페인어로 산티아고 스페인어로 산티아고인데 칠레의 수도가 어디죠? 산티아고입니다. <웃음> 재밌죠? <웃음> 예 어, 어, 제가 아, 최근에 그, 그 남미의 어떤 형제에게 말씀을 이제 전해주면서 스페인어 말씀을 찾아보니까 <웃음> 산티아고더라구요 어떻게 산티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헬라어로는 야코브 다시 한번 야코브 입니다 야코브라고 하고요 기록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그리고 수신자는 한때 이루살렘교회 성도들이었다가 레반트 밖에 자 우리 팔레스타인 밖에 흩어져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일입니다. 자 여기 기록자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순교당했죠. 자 헤롯 안티바스한테 순교당했고 그 지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아마 예 제가 예 그, 형제 야고보도 역시, 나중에 순교를 당하게 되죠. 네. 자, 보면, 일반 서신을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가, 야고보서가, 지금 이제, 대략 이 기간에 썼고, 기록자는 주의 동생 야고보고, 자, 박해가 있었죠. 헤롯에 이제 박해가 있었죠. 44년이면, 헤롯, 그, 아그리빠인가요? 이때 이제, 박해가 있었고, 이제 대기근이 있었죠. 네, 박해와 대기근이라는 상황을 잘 유념해 두시고, 야구보서를 보시면 됩니다. 자, 보면 이때, 야구보서가 이렇게 쓰여졌죠. 네. 자 배경을 보면 자 30년 경에 A.D. 30년 경에 스테반인 순교 한 이후로 예수,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그때 이제 유대 기독교인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죠. 자 44년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그 순교를 순교가 됐죠. 아그리바한테자 죽고. 베드로와 사도들과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게 된 상황이에요. 이제 이런 제이박해가 있었고 동시에 46년경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굉장히 대기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이 44년 이후에 이 교회가 유대교회에 의한 박해와 대기근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근데 이제 이런 그 어떤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이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또 이제 그 기근까지 있었으니까 이들을 받아주는 헬라파 기독교인들한테 큰 부담이 됐죠. 그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게큰 부담이 되니 이게 영향을 미쳐서 사랑이 식어지고 말과 행동이 거칠어져 성도의 교제가 단절되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 모습과는 달리 그들은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며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그런 상황 배경하에서 야고보서가 쓰여졌습니다 자, 보면 다시 한번 표를 정리하면 이 수대반의 순교가 있었고 바울의 핵심이 32년에 있었다면 44년에 의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바케를 죽기 전에 박해를 했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가 됐,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가 토옥이 됐죠. 45년에 대기근이 있었고 46년 내지 49년에 아마도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예루살렘에서 기록했던것 같습니다. 자 기록 목적은 어, 기록 목적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박해로 인해 환란과 시험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하도록 격려 믿음과 함께 가는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 진정한 믿음은 매일의 실제 삶에서 행위로 드러나져야 함을 강조함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서로 사랑의 관계 회복함과 사랑을 실천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도록 권고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지금 야구보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1장을 한번 야구보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1장, 1절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구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느라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나이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에 보면 12절을 보겠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환란과 시험을 시험당하는 상황에서 인내함을 가지고 자 이것을 잘 견뎌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또한 5장으로 가봅시다. 5장. 5장 7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5장 7절로 11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바라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경곡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형제들아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라 심판하시는 분이 문앞에서 계시니라.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우리는 견디어내는 자들을 복있는 사람들을 여긴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냐.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정말 저희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죠 여러분? 주님...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주의, 주의,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재림이죠. 재림 신앙을 가지고 이 서신서를 보셔야 돼요. 재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쓰여진 게 서신서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으려면 그 땅을 갈고, 이른비가 올 때, 어, 땅을 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우리가 장막절 이후에 이제 밭을 갈게 되죠. 이른 비가 내려 씨를 뿌리고 늦은 비, 우리가 6월절 경에 이제 늦은 비들이 오죠. 그리고 오 순절에 추수를 하는데 이런 우리가 때가 되어야 우리가 소출을 얻는 것처럼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인내함이 좀 필요합니다. 자자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로 보면 믿음과 함께 가는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2장 17절로 18절 그 다음에 자 우리가 2장 17절로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 마루는 죽은 것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게는 믿음이 있으나 내게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은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한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를 또 믿고 떠느니라.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재단에 드렸을때 그가 행함으로 말면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게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러, 불렸느니라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미루,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 어게 되지 않아야 했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먼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게 중요해요. 어떤 주석서를 보거나 일단 그러지 마시고요. 저희 제가 지금 어 인도하는 이 성경은 말씀을 좀 그대로 받아들이십사 하는 뜻에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믿음은 원래적으로 버티는 거예요. 버티적인 어, 어떤 어 버틴다라는 인내한다라는 의미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 무얼 하면 버텨야 돼요? 주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면서 버티는 거죠 자, 주의 말씀을 이렇게 행하며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자 자,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한분 하나님을 믿죠 그 강력한 믿음은 마귀들도 이것을 듣고 떨, 떨, 떨, 떨게 돼 있어요 자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제가 다른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우리가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행함은 행함 자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철저하게 우리 인간은 타락했던 존재들이라 행함 자체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는 것에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행함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돼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마지막에 보면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서로 사랑의 관계, 회복함과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을 나타내도록 권고한다. 여러분 1장 26절로 27절을 가볼까요? 자, 보면 제가 1장 26절 2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자라도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니냐고 자신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종교는 헛된 것이라.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과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다. 자, 보면 우리가 우리가 그이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도와야 돼 여러분. 이건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고아와 과부가 너무나 많아요. 영적인 의미와 육적인 의미를 같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상한 문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는 말이지만 또한 성경이기 때문에 영,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부자지만 영적으로는 산거지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있는 이, 이것도 어떤 굉장히 자본이 넘치다 보니까 육적으로는 부자인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켜야 돼요. 정말 저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자신을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참신앙이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이에요.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네. 2장 8절로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정령 성경대로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왕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제할 것이라.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하는 것이에요. 11절 12절을 보면, 이는 가늠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으이니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와 법에 따라 심판받을 사람처럼 말하며 행동하라. 우리는 예수 아래서, 우리는 자유한 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제림했을 때 심판이 있죠. 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저도 회개합니다. 하루하루 매일 회개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우리 몸 이상으로도 우리 몸 이하로도 사랑하시면 안 돼요. 우리, 우리처럼 우리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빈부귀천이 통하면 절대로 안 돼요. 교회는 교회는 교회다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빈부귀천이 통하면 안 돼요. 세상의 그런 기준이 통하면 안 됩니다. 어떤 자본이 지배하거나 있는 자가 교회 의 지도자인데 그러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자들을 위더가 되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에서 도 이끌어 가야, 져야 되는 거죠. 아멘. 자, 4장 11절로 11절을 볼까요? 자, 사장 11절로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라다. 입법한 자는 한 분이시니 그가 구원하실 수도 멸망시킬 수도 있느니라. 내가 누구게 남을 판단하느냐. 이게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여러분이 재판관이 되시면 안 돼요. 남을 판단은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심판이 누구죠? 예수님이 심판관이잖아요. 여러분 핍박지역에 있는 엄청난 핍박을 받는 우리의 동료 그리스도인이 있죠. 그들에게 이 위로의 말을 해줘야 돼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저들을 용서해야 되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엄청난 심판을 갈 거예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누가 갚아주시죠? 예수님이 갚아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유없이 여러분 중에 많이 핏박 가운데 있는 분 원수 갚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중에 무자비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단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권리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가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예수님을 더 믿어갈수록 예수님 믿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는 순간 여러분 루비콘 강을 건너신 거예요.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안락함,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 그것들이 여러분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것만이, 오직 예수의 말씀을 행하는 것만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자, 여러분 보세요. 야구보서 말씀을 쭉 보면 딱 기억나는 게 인내죠, 인내. 자, 첫 번째 처음 보면 시험을 참고 견디라는 거죠. 인내하라는 거죠. 다음에, 듣고 말씀을좀 행하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죽음 믿음이죠. 자, 차별하면안 돼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 느끼기에 이제 인종차별 같은 굉장히 주님이 싫어하세요. 어, 제가 섬기는 어떤 회사도 7개국 국적이 있어요. 저는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인종차별을 엄청나게 싫어한다. 그래서 다같이 피부색에 관계없이 다같이 대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차별 또, 인정참을 뿐만이 아니라 뭐죠? 사람을 학대하거나, 사람을 학대하거나, 탄압하는 건 역시,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세요. 자, 그러니까, 사람을 개의다듯이 다루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지옥의 형, 그 지도자들은 지옥의 형벌을 만지 못할 것이에요. 자, 자, 그래서, 우리는, 빈부기천에 관계없이 우리는 동일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사람들을 자자그 다음에 아, 그러나 여러분 꼭 분명한 건 의도 파악을 잘 하시고 이걸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혀를 잘 다스려야 돼요. 남을 비난하는것 남을 비방하는 것 거짓말하는 거 모두 그 심판의 대상이죠. 혀를 잘못 눌리면 아주 엄청난, 엄청난 그 화를 불러올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혀도 혀를 잘 제외하고 제외하고 지혜로 행해야 되죠. 예를 들면, 어, 며칠 전에 2차 세계대전에 관한 것, 관한 어떤 다큐멘터를 리좀 봤는데, 히틀러가 굉장히, 히틀러의 그,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이 뭐, 2차 세계대전 전에 그 어떤 협상을 한게 있는데, 협약을 한게 있는데, 제 생각에 충분히 전후상 맥락을 보면, 충분히 막을 수이차세계대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요.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세상, 세상은 세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버티문면 위험하죠. 세속적인 것들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에 집이 되면 안 되죠. 자, 세상이 여러 관계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관계를 제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의 힘으로. 그 다음에, 인내와 기도로 여러분 승리하라고 말, 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맺습니다. 핵심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라. 시험을 이기라. 아멘. 여기 보면, 시험을 참고 구하라. 이제, 우리가 이제 인사하고, 시험을 당하기,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데 1장 5절로 8절에 보면 지혜를 구하라가 나오죠. 1장을 보세요. 자, 1장 5절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주마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여러분, 왜 구해도 주님께 받지를 못해요? 자 구할 자격이 있는 건자 1장 2절로부터 4절을 충족한 사람들은 5절로부터 8절로 나아오는 주님께지를 구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시련을 믿음의 신을 인내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여야 되는 거예요. 자, 자, 자, 그렇지 않으면 초신자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답을 잘 주시지만, 때가 되었는데도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 답을 안 주세요. 자, 우리가 우리가 받으려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의심하시면 안 돼요. 자, 어떤, 어떤 분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어떤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인내할 자격, 인내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을, 이 주님의 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께 주세요. 이런 분들에겐. 의심하지 마세요. 두 마음을 품으시면 안 돼요. 그대로 주님께 구하세요. 그럼 주께서 주십니다 자그 다음에 부를 향한 마음이 있는데 자 구절을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여짐을 기뻐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춰짐을 기뻐할지 니 이는 그가 풀의 꽃처럼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자 부는 부는 한순간에 없어져요 우리가 죽으면 뭐 돈을 다 가져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그 부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우리가 가진 부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 쓰여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1장 11로 18절을 보면, 자, 여기, 여기 보면 여러분, 그, 이제 헬라어에 이제 시험 받을 때 이제 속지 말라고, 근데 대부분 우리 시험이 자기 욕심에서 이제 시험받아서 이제, 시, 그, 우리가 이제 시험을 받게 되죠. 근데 지금 헬라어에 이제 우리 간단하게 보면 페이라스모스하고 페이라조가 있죠.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뭐죠? 페이라스모스죠. 테스트죠, 테스트. 어떤 그 믿음이 우리가 굉장히 성숙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페이라스모스를 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근데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뭐에 걸려들어요? 페이라조에 걸려요. 템프테이션이죠. 페이라조하고 여기 13절에 나온 시험은 페이라조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페이라조. 이건 영어의 템프테이션입니다. 자,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고 해서 테스트죠. 테스트. 자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니라 밑줄을 쫙그주세요 15절에 하나님은 그누구는 시험을 하지 않아요 페이라조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페이라스모스는 하세요 자 그러니까 원어를 좀 알면 구분이 확실히 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페이라조 하지 않아요 누구든 이건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죠 저 욕심만 함이 사람이 더잘된다는 두세요 하나님이 냅두시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근데 이제, 시, 신실한 분이 욕심을 부렸다가, 오큰 낭패를 당했다. 이건 축복이죠.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죠. 자. 자.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십니까?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듣고 행하라인데,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같이. 시작.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듣고 행하라. 참된 경건을 행하라. 그쵸? 여러분 어디 여기 봅시다. 참된 경건이 뭐예요? 여기 나오는 참된 경건은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는 것과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을 참된 경건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차별하지 말고, 그, 증명, 믿음을 증명하라는 건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빈부기천이 교회에서 통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우리 적어도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에서는 절대로 빈부기천이 통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하시는 목회자들도 다 일하세요. 뼈빠지 일하세요. 힘들게 일하죠. 왜? 일단 돈이 있는 자본가에 의해서 어떤 드리븐되지 않으려고. 왜? 그 어떤 그런 자본가들한테 분명하게 그들이 잘못하면 회계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러나 현실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 자본가들에게 회계라는 말을 전하지 못하는 거죠. 또 권력가들에게도 그렇죠. 그러나 우리 적어도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에서는 빈부기천, 권력, 자본 통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의 말씀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역자들한테, 목회자들한테 땀 흘려 일할 것을 자기가 벌, 벌어서 생활비를 벌라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하시고들 계세요. 그것은 그, 우리가 그렇게 일터사역을 하면서 이런 목회사역을 하는 건그 이유가 바로 커요. 왜? 우리 우리 자체가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자체가 야고보가 말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일으켜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여러분 심판받아요. 차별하면 선생님 하나님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제가 하 하나님은 차별을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인종이나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 하나님, 왜 인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믿음을 증명해라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2장 21절로 26절에 보면 행함이 는 믿음의 본복이 저희가 봤죠 자 아브라함도 봤고 자 라합도 봤습니다 자 지금 그 우리가 히브리에 보면 쉐마라는게 들으라 순종하라 행하라 믿으라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즉 뭐죠 믿음과 행함과 순종함과 주의 말씀을 들으면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것들은 분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과 행함과 순종함과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분리가 안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 모든 의미들을 내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행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혀를 다스리라고 나와 있는데 3장을 한번 보시면요 3장 6절에 보면 혀는 불이여 세상의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몸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곧 지옥의 불에서 <웃음> 태운이라 자 우리가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불로 화끈하게 태워지지 아니하면 그러지 아니하면 지옥과서 지옥 불로 영원히 불 태워질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의 모든 악함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져야 돼요. 현을 우리가 우리가 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데 더 거룩한 데에만 쓰여야 되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런 데는 우리가 죄를 짓는 데 쓰면은 말문을 말을 좀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혀는 잘 여러분 뭐예요? 길들여져야 되는 거죠. 이제 페임 이제 T A N 인데 영어로 아, 잘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고보가 위로부터 난 지혜로 행하라고 했네. 3장 13절로 어 18절을 보면 자 여기 14절 자 14절로부터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듭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어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즉 여러분 뭐냐면 마음의 시기심과 다툼과 자랑하려는 게 있으면 이것은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과, 과연 그 위로부터 온 지혜는 어떤 걸까요? 16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시기와 다툼 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라 17, 18절을 밑줄을 쫙 그어놓으세요. 쫙 그어놓으시고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님께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음. 이제 말씀을, 말씀을 그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자,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목을 먼저 보세요. 다툼의 원인은 정욕인 거죠. 정욕이고, 세상과 벗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했고, 헛된 계획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툼의 원인이, 원인을 좀 봅시다. 4장 1절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지체들이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가구자와 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구하지 받지 못하 너희 정욕에 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자 합니다. 보면, 1장으로 3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도 받지 못한 우리 정욕에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성숙을 하셔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그 욕망이 강하신가요? 내려놓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정말 우리가 이, 이 시절에는 박해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으니까 너무나 이제 믿음을 잃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고 아마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 같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가늠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건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 은혜를 주신다고 했죠.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어떤 세상에 동화되는가 아니에요.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뭐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라니까요. 교회가 화평을 추구할 평화를 추구해야 되죠. 누구와 누구, 인간과 하나님 간에 화평,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 간에 화평을 할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뭐예 복음을 증거하는 거2 0 0 0년 전에 오셨던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걸 전해야 돼요. 그러라고 했더니 세상적인 화평을 구하는 거야. 종교통합을 하자고 그런 소리를 하지 않나요. 교회는 또한 이와 동시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그 계기를 파쇄하는 건데 뭐 그냥 다 자고 있어.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4장 11절, 12절은 네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했고, 13절로 17절 한번 보세요.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범하는 어떤 딜레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 하셨는지, 우리가 4장 13절,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포하라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 할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이제 너희가 너희의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는 거야. 우리는 마땅히 선함을 행해야 되죠. 마땅히 그 육적으로 가난한 자 과부도 돕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 과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자 그리고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간밤에 주님이 되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교육은 참 헛된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이거 심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귀와 권세가 있다 해도 오늘 밤 주님이 데려가면 끝난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늘 겸손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선을 행하는 데 우리의 모든 걸 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인내와 인내와 기도로 승리하라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제 악한 부자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이거 잘 들어보세요 5장 1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오라 너희 부자들이야 너희에게 닥칠 재난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거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우복은 젖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것들의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에게 속임스로 주지 않은 품싸이 소리져리며 추수꾼들의 울부짖음이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는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하였도다 너희가 살륙의 날처럼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그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분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보시면 특히 우리 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11조 많이하고이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착취하면 안 돼요. 비즈니스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노동력 착취나 그런 착취 행위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경고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성경 그대로 회사를 경영해야 돼 예, 비즈니스 필드, 굉장히 냉혹한 세계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살아남으려면 주님의 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던 대로 우리가 누구를 공과 협박하고 어떤 착취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경대로 바르게 회사를 경영, 경영해야 되죠. 그또 이건 아니죠. 우리 그 회사를 경영하고 이끄는 건 인플로이어들의 고용주들의 권한이고요. 즉 인플로이들은 고용된 사람들은 노동자들은 그들에게 순복하고 그들이 성공할 수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어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건 아니, 아니에요. 또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관계도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예배소사나 우리 그 빌리포서나 갈라데에서 다 말하는 어떤 그런 관계가 있죠. 그 관계대로 우리 있는 자들, 우리 고용주들은, 고용인들은 어떤 노동자를 착취하면 안 돼요. 그들을 굉장히 보살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은 또 고용주들의 권한인 사업의 방향 결정이나 이런 데 참여하시면 안 되고요. 그들이 된 그런 결정이 우리가 순보할 줄 알고 들 도와야 되는 거예요. 단 그것들은 주님의 뜻에 반하면 안되겠죠. 그런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자 그러니까 다 각자에게 주어진 롤이 있고요. 그 어떤 사람이 어, 사장이 어떤 사람이 상원이다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라니까요. 각자의 롤플레이를 지상에서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 많은 세월 그 많은 세월 다 허탕치고 헛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회사 생활을 하는데 불평, 불만을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사업로 운명해서 아주 고난을 오버에서 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 7절로 11절은 오래 참고 기다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씨가 뿌려지면 때가 되어야 되어서 열매를 맺는 거지. 우리가 급하게 서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 5장 12절은 보세요. 맹세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요. 나의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 말고 땅으로도 말며 어떤 달은 맹세로도 말지니라. 다만 너희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라할 것은 아니라여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예,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절대로 맹세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오늘 오늘 밤 데려가시면 어쩌려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맹세를 할 수가 있나요?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 5장 13절로 18절을, 여기,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지금 혹시, 육적으로 몹시 아픈 분들, 혼적으로, 육, 영적으로 몹시 아픈 분들, 이 말씀을 놓고 이루러 기도하세요. 그 주변 분들도 그런 분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아주 기적과 같이 모든 병마들이, 영적인 병마들이 육적인 병마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5장 13절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를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의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지금 육체적으로 많이 약해져서 병마에 시달리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 깨끗하게 치료될 지어다. 영적으로 우리가 혼적으로 정신이 많이 아픕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정신이 치료가 될 지어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병들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성령의 물과 불로 그 모든 영적인 병들이 치료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엘리아도 똑같은 우리의 사람, 우리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반간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다시 온 역사를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보았죠. 자그 다음에 5장 19절로 20절 미혹된 자를 구원하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누가 진리를 따라 과오를 범할 때 누군가가 그를 회심하게 한다면 그 죄인을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혼을 사망해서 구원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죄들을 덮게 되리라는 것을 그로하여금 알게 하라. 네, 여러분. 여러분 중에 미혹된 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곤면하세요. 돌이킬 수 있도록. 자, 그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죠. 어, 주변에 연약한 분들 계시면 다시 믿음이 공고이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사가 우리 이럽시다. 야고보사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다 함께 약속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아멘.